한 바퀴 둘러봤지만 마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하긴 당연하다면 당연할지도 그때 모두 함께 섬을 빠져나갔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아무도 없는 건좀 이상해 섬을 조사하려고 사람들이 보내줬단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못 찢어지면 또, 하긴 그렇다고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울어요. 조심해 울면 당신이 아, 걱정하잖아요 왜 하필 이소민고 조사는 잘 돼가고 있어? 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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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친구를 강조할 건 없잖아. 하여간에 이상한 녀석이라니까. 사람이 좀 없으면 어때요? 여기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가족이 되겠죠. 또 그놈의 가족 타령이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난 분명 섬에서 빠져나갔어. 그리고 밖에서 지내다가... 마스테마란 것 때문에 의식을 잃었지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 다시 망할 섬으로 돌아와 있었던 거야 게다가 섬의 주인도 부활해 있었고 근데 그 섬의 주인 뭔가 이상했어 예전에는 말도 할줄 알았던 것 같은데 왜 이번엔 한마디도 안 했지? 힘이나 도끼도 예전만 못했던 것 같고 말이야 아 대체 뭐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거야 너무 고민하지 마요 그보다는 함께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자고요 이거 봐요 제가 물방울로 만든 오리너구리예요 오리너구리? 되게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네 근데 넌 대체 누구야? 혹시 섬? 서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전 지금 상황을 당신보다 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조사를 하러 온게 아니라면 이 섬에 왜온 건데 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음, 귀찮은데 그냥 설명 안 하면 안 될까요? 야, 얼른 설명해봐 안 그러면 친구하기로 한거 취소한다? 어, 그건 곤란해요 친구에서 시작해서 가족으로 거듭나는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는데 아 <웃음> 할수 없네요. 설명해드리죠. 저는요, 토끼를 쫓아왔어요. 아, 뭐? 토끼를 쫓아왔더니 어느 틈엔가 이곳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리고 쓰러진 당신을 만나게 됐죠. 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대체 무슨 말을. 어? 이 소린 뭘까요? 이 소린? 설마 틀림없어. 비둘기 소리야. 어서 비둘기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 수고해. 몸이 재산이니 조심하고 <웃음> 역시 비둘기였어 비둘기? 아침마다 길바닥에 부리를 꽂아대는 그새 말인가요? 아니 그 비둘기 말고 이건 비행형 통신장치야 누군가가 통신을 해온 것 같은데 잡음이 너무 심해 누군가 연결이 된다면 좋겠는데 어디아아 모르겠다 할아버지나 민수연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은데 <웃음> 그럼 제가 한번 볼까요? 응? 너 기계 좀 만질 줄 알아? 전혀요. 그래도 때리다 보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야, 괜히 상황 악화시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에휴, 하는 수 없지. 비둘기를 고치는 건 포기하는 수밖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오붓하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니, 난이 섬에 한 시도 더 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 섬에서 나가겠어. 몇 번이라도 다시 탈출할 거야 그게 당신의 소원이라면 저도 당신을 도와줄게요 저수지 당신의 친구이자 미래의 가족으로서 고마워 솔직히 나 혼자선 섬 바깥으로 나갈 자신이 없었거든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섬 바깥으로 나가보자 이쪽이야 걸어서 가기엔 좀 멀긴 한데 어, 저수지 왜 그러나요? 뭐지? 몸에서 기운이 안나 뱃속의 상태가 이상하고... 이건... 이 느낌은 분명히... 어떤 느낌이죠? 아, 배고파... 네? 뭐라고요? 야, 너 분명히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는 거지? 아, 배고프다고! 정말 배가 아플 정도로 고파! 흐흐 <웃음> 귀여워라... 조사는 잘...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창고에 있던 식재료들로 간단히 먹을 걸 차려와봤어요 이... 이게 다 뭐야? 완전히 진수성찬이잖아? 창고에 먹을 게 이렇게 많았어? 네, 먹을 것들이 넘칠 정도로 쌓여 있었어요 종류도 꽤 다양했고요 뭔가 이상한데? 이 요리들 중엔 관리자가 배급해주지 않은 재료도 있어 이거 봐, 이 돼지국밥 이런 건 섬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 섬 바깥, 부산에서 먹어본 게 이상하네요 재료가 다 손질된 채로 준비되어 있던데요? 옮겨서 끓이기만 해도 될수 있게요. 수상해. 이런 수상적인 요리 입에 댈 수는... 아... 몇, 몇, 몇, 몇 숟갈 정도는 그, 괜찮겠지? 뭐야! 이거 끝내주게 맛있잖아! 부산에서 먹었던 그 맛이랑 똑같아! <웃음> 다행이군요. 그럼 식사를 들죠. 섬에서 나가려면 체력이 필요하니까요 그, 그래! 그럼 조금만 더 깜짝이야! 왔으면 왔다고 해 휴, 잘... 에리 너 요리 실력이 대단한데 별말씀을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기쁘네요 자, 이제 앉아서 소화라도 시키죠 그래! 그리고 그러는 김에 아까 하다만 이야기나 마저 하자 음? 무슨 이야기요? 너 아까 황당한 이야기를 했잖아 토끼를 쫓다 보니 이 섬에 오게 됐다 아네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내가 이 섬에 몇 년을 살았지만 토끼 같은 건본 적도 없어 뭐 평범한 토끼는 아니었어요 커다란 인형 옷 같은 모습이었으니까 그 토끼는 저를 가만히 보더니 곧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 토끼를 쫓아갔고요. 이윽고 토끼는 어느 구멍 속으로 들어갔고 저도 그 구멍 안으로 따라 들어갔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 섬에 와 있더군요. 구멍에 들어갔다고? 그러고 났더니 섬이었고? 그리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너 아무래도 신뢰할 수가 없어. 그건 좀 슬픈데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신뢰를 살수 있을까요? 날이 섬에서 나가게 해줘. 그러면 널 신뢰할게. 그렇게 하죠. 하지만 오늘은 날이 너무 어두워졌네요. 확실히 그렇긴 하네. 걸어서 가긴 좀 먼데... 오늘은 일단 여기서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게 어떨까요? 당신을 업고 달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차원종의 공격에 제대로 맞설 수가 없거든요. 휴, 어쩔 수 없네.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서 쉬기로 하자. 잘곳시라면 충분히 있으니까. 뭐? 이소린 설마 차원종이 마을 안까지 들어왔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웃음> 실뢰를살 기회가 빨리 찾아왔네요 숨어 있으세요 저수지 저는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옷 찢어지면 말해 수선엔 자신 있거든 뭐가 튀어 조사는 잘 아휴 지쳤다 에리 너도 수고 많았어 밥도 차려주고 적들도 처리하느라 <웃음> 별 말씀을요 그보다도 모처럼 차려놓은 식사에 반도 안 드셨잖아요 좀더 드세요. 아니야, 충분히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어버릇하면 위장이 늘어나버려. 그럼 나중에 먹을 게 부족해졌을 때 곤란해지고. 그리고 조금 미안해서 말이야. 미안하다고요? 누구한테요? 그야, 먼저 가버린 섬 사람들한테 말이야. 이건 섬 바깥에 나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느꼈던 건데 이렇게 맛있는 걸 잔뜩 먹을 수 있었다면 그 사람들도 좀더 오래 살았을지도 몰라 할아버지도 좀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할아버지? 저수지, 당신의 할아버지 말인가요? 응 음. 자기는 많이 먹었다고 하시면서 맨날 나한테 먹을 걸 양보하셨어. 어렸을 때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지만… <웃음> 거짓말이었겠지. 할아버지는 점점 야위어 갔으니까 말이야. 상냥한 분이셨군요. 그래. 그리고 기계도 잘 다루셨어.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비둘기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맛있는 것도 배불리 드실 수 있었을 거고 하...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먹을 건 됐으니까 일단은 나눈좀 붙일게 긴장해서 그런지 몸이 나른하네 아! 근데 자는 사이에 차원종이 쳐들어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랑 나랑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기로 하자 그러죠 먼저 주무세요 저수지 응! 그럼 두시간 뒤에 깨워? <웃음> 그러죠 또이 섬에 돌아오다니 잘 잤나요 저수지? 보세요 오늘도 멋진 날이에요 멋지긴 저렇게 하늘이 우중충한데 그보다도 너왜날안 깨운 거야 두시간 뒤에 깨우라고 했잖아 너무 고니 주무시고 계셨어요 한동안 자는 얼굴만 구경하고 돌아왔죠 나, 남의 자는 얼굴 쳐다보지 마 그리고 왜 멋대로 구는 건데? 동업자라면 지킬 건 지켜 난 빚지고 사는 거 싫어 그러니까 오늘 밤은 내가 불침번 설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당신보다 더 강하니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누가 체력이 더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너와 난 공평한 입장이야 그 선을 지키자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오늘 밤은 내가 밤을 새우겠어 그런 거였군요 멋대로 굴어서 미안해요 당신을 위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네요 하지만 밤을 새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간밤에 차원종들이 이곳에 침입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래? 아직 돌아오지 않았나 보네 그럼 이 틈에 출발하자 지금 출발하면 날이 저물 때쯤에 선 바깥으로 뭐야? 스파크가 나는 소리 같은데요? 설마 사원종이 직접 가서 확인해보죠 수고해 몸이 재산이니 조심하고 꼼짝마! 거기 가만히 있어! <웃음> 당신 누구야? 뒷모습을 봐선 사람인 것 같지만 일단은 제 뒤에 숨어 계세요 저수지 음, 저수지? 수지냐? 목소리 설마 오랜만이구나 수지야 그동안 잘 지냈네 어? 저 수지 아는 사이인가요? 하... 아... 할아버지? 조사는 잘 자... 정말 할아버지야? 이 녀석이 그새 내 얼굴도 잊은 거냐? 됐으니까 거기 있는 드라이버나 좀 가져와라. 비둘기 녀석의 상태가 영 별로구나. 아, 응. 이, 여기 있어. 비둘기 녀석, 또 망가졌구나. 이 녀석도 나만큼이나 오래 이 섬에서 지낸 녀석이니까. 자수지, 저분은 누구죠? 할아버지! 어, 어제 말했던, 돌아가셨던 내 할아버지야! 어, 어떻게... 어..어떻게 할아버지가.. 이제 알았어.. 너.. 섬의 관리자랑 같은 편이지? 응? 어? 그게 무슨 소리냐? 섬의 관리자도 이상한 능력을 써서 다른 사람한테 환각을 보여줬어! 너도 그런 거잖아! 난안 속아!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어... 정체를 밝혀! 당신은 대체 누구야? 나는 네 할앱이다.. 그건 진짜야. 거짓말! 할아버지라면 증명을 해봐! 강이, 기억나니? <웃음> 그, 강이 오빠? 그래, 네가 어렸을 적에 죽은 네 오빠 말이다. 네 오빠가 죽은 뒤, 너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러다가 일주일째 밤에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강이의 목까지 더 강해지겠다고... 그래서 죽은 다음 강의를 만나서 큰소리를 쳐주겠다고. 이젠 내가 더 강해졌다. 라고 말이야. <웃음> 그 다음 날부터 너는 강의의 이야기를 아예 안 하게 됐어. 그리고 선언했던 것처럼 강한 아이가 됐지. 그 이야기는 할아버지밖에 모르는 이야기야. 어, 어떻게... 당신이 그야 내가 네 아랫이기 때문이지 못 믿겠다면 어쩔 수 없지 <웃음> 할아버지 나 말이야 믿을 수 있는 신부름꾼들과 함께 섬에서 나갔어 섬의 주인 아니 그래도 나중에 음, 해냈구나 수지야 역시 넌내 자랑이야 저 수지 몰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가짜일 거야 가짜일 게 분명한데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올 리 없는데 근데 괜찮아 <웃음> 저것이 눈물 이상하네요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요 흘려본 기억도 흘리는 걸본 기억도 이 있... 그런데 깜짝이야 왔으면 왔다고 해 자, 이것도 먹어봐 이 녀석, 이제 됐다 이러다가 얹치겠어 드라이버를 달랬더니 다짜고짜 먹을 걸 주다니 배가 좀 고프긴 했다만 아직 많이 있으니까 더 먹어도 돼 괜찮은 건가요, 저수지? 아직 저분을 의심하던 거 아니었어요? 식량은 제법 넉넉한 거 같으니까 괜찮아 그보다 한번 보고 싶었거든 맨날 나한테 먹을 거 나눠주기만 하던 할아버지가 배불리 먹는 모습을 <웃음> 마음은 고맙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이 먹었구나 소화라도 시킬 겸 계속해서 비둘기를 수리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부품이 좀 모자라는 것 같다 고철 처리장 쪽에서 부품을 좀 가져와야겠어 잠깐 나갔다 오마 <웃음> 안돼! 가긴 어디 가려고 거긴 차원종들이 득실거리잖아 괜찮아 나같은 늙은이는 기척이 없어서 차원종들도 눈치를 잘 못채니까 무슨 소리야 그때도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가 공격당했잖아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응? 아, 아, 아 아니야 아무것도 저기 애리 부탁이야 할아버지 혼자서는 너무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도 되나요? 아직 이분이 진짜 할아버님이라고 인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래 다리에 가기로 했잖아요 섬 밖으로 나가기 위해 아, 그건 좀 미루자 물론 이 할아버지가 가짜일지도 몰라 그래도 두 번은 보고 싶지 않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것...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할아버님을 지켜드리죠 고맙군 음. 수고해! 몸이 재산이니 조심하고 금방이면 그래 거의 다온것 같군 근데 자원적이 너무 많아 그렇네요 조심하세요 제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오시고요 그래 고맙네 엘이라고 어, 했던가 소개가 늦어졌군 나는 도원이라고 하네 아가씨는 수지가 새로 사귄 친구인 건가 네 최종적인 목표는 저수지와 가족이 되는 거지만요 일단은 친구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섬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지한텐 친구가 많지 않았어 또래 아이들도 대부분 병으로 떠나갔고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수지한텐 많은 친구들이 생긴 모양이니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심부름꾼이라고 불리는 좋은 친구들이 있나봐요 그래? 그거 정말 잘 됐군 이봐 아가씨 앞으로도 우리 수지를 잘 부탁하네 네 물론이죠 마지막까지 저수지를 지키겠어요 저는 저수지의 친구이자 미래의 가족이니까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저수지는 당신이 가짜 할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런 눈은 진짜 가족만이 지을 수 있을 테니까 어떻게 되살아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음, 역시 나는 죽은 건가 그런 모양이에요 그랬군 그야 그랬을 테지 나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도 허무하게 죽어갔어 이런 늙은이가 오래 버틸 수 있을 리 없었겠지 하지만 그렇다면 어째서 다시 이 섬에 살아 돌아온 건지 그건 오히려 제가 묻고 싶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래 그건 그렇군 <웃음>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건지 모르겠지만 돌아온 이상은 해야 할 일을 해야겠지. 조금이라도 수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어. 아가씨도 괜찮다면 도와줬으면 해. 그래주겠나? <웃음> 기꺼이 그렇게 하죠. 저수지의 할아버님. 이렇게. 아, 발사 세게! 으흥. 어지럽죠 팽팽하게! 빵야! 저격 포인트를 바꾸겠어요! 돌아왔어? 별일은 없었고? 이 녀석, 뭐 그리 호들갑이냐? 이 아가씨가 지켜준 덕분에 무사히 부품을 건져왔다. 잠깐만 기다려라. 곧 비둘기를 수리할 테니. 응, 알았어. 저기, 에리야. 고마워. 할아버지를 지켜줘서. <웃음> 별 말씀을요. 당신의 도움이 돼서 기뻐요. 조금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부럽네요. 저도 언젠가 당신에게 있어서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깜짝이야! 왔으면 왔다고 해! 할아버지는 비둘기를 고치겠다고 틀어박히셨어. 이걸로 비둘기가 고쳐진다면 정체불명의 통신도 수신할 수 있을 거야. 그건 다행이지만... 왜 그러죠? 저수지? 역시 납득할 수 없어 저 할아버지는 진짜 내 할아버지야 말투나 행동도 똑같고 생전의 기억도 가지고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 내가 돌아가시는 걸 옆에서 봤다고! 저수지... 하, 나는... 할아버지를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 에리아 괜찮으면 너 혼자서라도 섬 바깥으로 가는 다리로 향해줘 그리고 만일 나가게 되면 사람들을 불러다줘 오래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럴 순 없어요 제가 가버리면 누가 당신을 지켜주겠어 괜찮아 여차할 경우엔 숨으면 되니까 그보다도 얼른 이 섬에서 나가고 싶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알았어 저 혼자 다리에 다녀와 보죠 음, 부탁할게 난 할아버지의 상태를 좀더 지켜보겠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 아, 정말... 어디 지나가 보기로 할까요? 어... 아, 이런... 깨, 괜찮아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이건... 투명한 뭔가가 다리를 가로막고 있군요 순순히 내보내줄 생각은 없다는 걸까요? 그럼 어디... 흠. 아, 화살을 맞춰봐도 튕겨져 나올 뿐이군요 이거... 꼼짝없이 갇힌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돌아가서 이 일을 저수지에게 전해야겠어요 응? 뭐야? 벌써 돌아왔어? 어떻게 됐어? 섬바깥에 나가본 거야? 그게 말이죠... 다리 끝까지 가봤는데... 거기서 길이 막혀있더군요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는 느낌이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섬에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깜짝이야! 나갈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다시 이 섬에 갇히게 됐다는 거야 뭐야! 말도 안 돼! 네가 뭔가 오해한 걸 거야! 유감이지만 아니에요, 저수지. 무슨 수를 써도 불가능했어요. 다리를 건너 섬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죠. 하, 말도 안 돼! 이상해. 누가 우리 섬에 가두기라도 했단 거야? 다시는 섬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저수지... 그럼 나는 평생 이 섬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런 건 인정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이... 이 할아버지가 있는 작업실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저쪽이에요 제 뒤를 따라오세요 수고해! 몸이 재산이니 조심하고 안녕? 거기 너! 누구야! 어, 미... 미안해 우유를 마시려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졌어 <웃음> 아, 응, 나야, 저수지 언니 참 오랜만이다, 그치? 흑, 그런데... 옆에 있는 언니는 누구야? 처음 보는데... 알 아라라고 했나요? 반가워요 저는 엘이라고 해요 저수지의 친구죠 언젠가는... 가족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구나 만나서 반가워 에리언니 이따가 이야기하자 난 여기 깨진 그릇 치워야 하니까 가서 빗자루랑 쓰레받기 좀 가져올게 어째서 저 아이가 여기 있는 거지? 저 아이는 아인... 죽었는데 겨우선 바깥으로 나갔는데 우리가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저수지... 섬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섬 안에는 죽은 사람들이 되돌아오고 이제 분명해졌어 할아버지한테 가보자 비둘기가 고쳐지는 대로 바깥이랑 통신을 해보는... 날씨가 많이 흐려 일찍 돌아와 아 어, 마침 잘 왔구나 비둘기의 수리가 어느 정도 끝났어 이제 통신은 재개될 거다 바로 통신이 들어왔구나 받아보렴 음. 거기 들려요? 누가 나와서 설명 좀 해봐 대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하, 겨우 연결됐군요 저수진님 맞으신가요? 맞아 그러는 당신은 누구지? 반갑습니다 저는 몽환을 지배하는 백장님의 충직한 하수인 도그라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도그라? 뭔가 희한한 이름이네 아니 그런 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너 지금 거기 어디야? 괜찮으면 우릴 좀 구해줘! 이 이상한 섬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디 침착하십시오, 저수진님. 지금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실테죠. 애초에 이렇게 저와 대화를 나누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그래요.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수진님, 당신이 계신 그곳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아, 맞아! 섬에서 나갈 수 없게 됐고 죽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 그런 일은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몽환에서나 일어날 일이죠. 몽환? 꿈 말이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이게 다 꿈이라고? 그렇습니다. 다만 평범한 꿈이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리 없을 테니 뒤틀린 상태로 고정되어버린 몽환이라고 할수 있겠군요. 무슨 말인지 잘좀 설명해봐! 난 지금... 어떻게 된 건데? 상황을 공유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뭐, 야 차원종이 마을 입구에... 이 뒤틀린 몽환에 원흉이 개입한 모양입니다. 제가 당신과 접촉한 것을 인지한 것 같군요. 우선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가서 차원종을 처치하면 되니까요. 그 사이에 저 도그라라는 분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음, 그래... 잘 부탁할게, 에리야. 조심히 다녀와. <웃음> 그러죠, 자수지 <저스지. 웃음> 에리?